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TV에서 보고 정말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님이 만든 건데요 짜장라면 에다가짠이 트러플 오일 올리브오일 대신 트러플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막 실검에 떠있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만원 중후반대에 산것같고요 이게 뭐 비싼거면은 트러플 함량이 높겠지만 이게 트러플 3% 들어가있고 올리브오일이 이제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향이 난다고요 저도 트러프 오일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음... 막 이게 와! 굴이돈 농담! 그런 냄새는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트러콜리한강 일단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어떤 짜장라면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좀더 쫄깃하고 불맛이 나는 짜장라면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은 보통 한개 끓일 정도의 양을 준비를 했고요 면을 두개를 넣을 거예요 냄비가... 아 이게 딱한개짜리가 좋네요 어떻게 해서든 잘 끓여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원래 자장라면을 끓일 때 물을 안 버리고 딱 끓이는 게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익혀줄게요 자젖째젖지해서 물에 이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짜장 스프도 넣어주고요. 이제 쫄여주면 됩니다. 음, 두, 세 스푼 남을 정도, 불을 푼 다음에 트러플 오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트러플 향이 잘날라가가지고 불을 끈 다음에 넣어주는 게 좋대요. 어, 아, 잘 섞어줘. 대박, 대박. 와, 짜장라면 되니까 냄새는 진짜 좋다. 그새 잘 옮겨서 먹고. 오, 어? 양 너무 많은데? 좋아니까 뭐 세개얹는게요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오. 이런 맛이 구나 음, 트러플의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음. 독특한 그 향인데 그거를 뭐랑 표현을 못하는데 맛있어 김치를 먹으면 싹 개운해지긴 하는데 이 트러플 향을 김치 맛이 강하니까 완전 싹 없애준다는 그런 느낌? 이거 가지고 굳이 김치 없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나 두개 먹는다면 근데 신기한 게 그 향은 트러플 향이 느껴지는데 그 노른자의 부드러움 그것도 느껴져요 트러플 향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먹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유소 냄새라고도 하신 리뷰를 봤는데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기존의 짜장 라면에서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맛이에요. 근데 트러플 오일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고. 노른자의 그 부드러운 맛도 느껴지면서 그 트러플 향이 확올라오는 확실히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짜장 라면이에요.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곡이 먹어 머거... <웃음>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